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이.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되게 기분을 좋 어디로 가?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 저기군 이건 힐링, 힐링, don't stop this 예! Yeah! 안녕하세요 잘 캠핑? 아, 어, 햇빛을 캠핑? 화면을 볼수 있어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앉으라는 거 같은데 어, 저기 앉아주세요라고 앉아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저기 어, 안, 앉지 말아볼까? 안, 앉지 말아볼까? 아, 이거 또 약간 의자에 또 미션이 있는 거야 의자에 미션이 있는 거야, 내가 잘안 줘야 돼 한번 즐겨,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 그냥 즐기자, 형 어? <놀람> 우리 우리 의심들이 너무 많아졌어 쟤왜안 왔어? <웃음> 왜? 야, 너 뭐야? 현씨 <웃음> 갔다 왔지? 어, 안녕하세요 뭐 해? 그냥 집인데 그럼 어떻게 시작부터 한번 마셔볼까? 아, 그래 마시자, 마시자 어, 시작부터 마셔 어. 뭐해요, 저희? 진짜 싫으세요? 안녕하세요 뭐 오늘 힐링이다를 일단 먼저 해 볼까? 자, 오늘은 힐링이다! 힐링이다. <웃음> <야, 수고하자!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네. <놀람> 힐링이 힐링. <놀람> <놀람> 정한이 생일 얼마 전? 힐링. 네. <놀람> 힐링하 <놀람> <놀람> <놀람> 힐링 와! <놀람> 진짜 이거 이거 <놀람> 앞에 <놀람> 못봐가주세요 이거 정말. 실 카메라 없어요. 실은 카메라 걷지 마시면 안 돼요. 아 어, 근데 뭐 하고 놀지 야 막상 놀라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해야 될지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약간 오프닝 멘트 막 이런 거안 하니까 굉장히 약간 어쩌마니까 세븐틴 의 T T T 라또외 칠까? 그럴까? 그래 시작이니까 한번 선창해 줘 세븐틴의 T T T 여기서 뭐 하냐 근데 아뭐 <목소리> 어, 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고나모보나모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네 나는 없는 게 너무 싫었어 아니, 난, 나는 또 이렇게 오토캠핑장이라서 오토 계곡 옆에 있고 음. 그리고 막 족구장 하는 거막 이렇게 있고 나는 여기 흙이 되게 많아 어, 나도 흙에다가 난 약간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 아침 6시 일어나 개밥조 어. 소박조, 소박조 같은 <웃음> 여기, 여기 여기 형 뭐야? 뭐야? 여기 뭔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나중에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시상자같 <웃음> 어, 그러니까 한번 열어볼까? 뭐 아,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된다고 <웃음> <웃음> 했으니까 침낭 침남. 아, 침낭이네 약간 물어보면 우리 소꾸만 산줄 알고 나는 살아. 항상 속구만 살았어 근데 <웃음> 안쪽 내온 건 진짜 심란 같기는 해. 그래, 어, 보물찾기에도 재밌겠다. 나중에. 혹시가뭐 하나 숨겨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뽑아가지고 어, 숨겨 숨, 숨겨놔. 그다음에 얘들아, <웃음> 내가 이거 진짜로 40만, 40만 원을 해? 숨겨놨어. 어. 너네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그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래. 진짜 시작되는 거지. 그래. 이제. 어. 애들이, 진짜 애들이 가만히 안 있지? 무슨 이 어, 나도 가자 조경아 우리 불로 가자. 그래 어디 갈래 이쪽 하자. 와 오늘은 진짜 그냥 뭐안 해도 되겠다. 근데 뭐할것 같아. <웃음> 그렇 느낌 그렇지. 어. 어 고양이 있다. 어 고양이 있다. 와 어, 너무 귀엽다. <웃음> 아 와. 둘이다. 둘이다 둘이야. 둘이야. 나는 둘이야. 둘이야. 둘이. 에이. 둘이야는는나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가자 나는, 가자 나는, 나는, 나는, 나야놀는야는리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둘이야. 나는, 야는나야 나는, 나는, 나는, 나 어, 장자리도 아, 요즘 운동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설레! 아, 승관이 운동하는거 아, 같은데. 아, <웃음> <구성격>. 아, <웃음> <웃음> 재밌네. 떨어지자, 딱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그거는> <웃음> 아, 어, 어 아, 이거 시작부터 맞으니까 좀 이상한데 <웃음> 야,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놀러 온거 아니냐? 그래, 그래 자 야, 좀시자 아, 작자쉬 아, 아, 쉬 여기 잠깐, 여기 저기 셀프캠도 있어 응. 난 둘이랑 놀래 아, 고양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봐, 여기 어어떡어야 이거 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와 대박. 아어고어 <Yeah. 웃음> 너무 진짜 귀엽다. 어어어어 얘는 배어어동어어봐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잘생봐봐. <웃음> 너무 이쁘다. 알았어 알았어. 만져줄게. 어어어 어. 어, 우리... 어, 어. 어 저기다. 맞아. 저 우리 짝짓기 하고 있는 잠자리를 잡아볼까? 아 근데 너무 그럼면좀 민망하지 않아, 저네가? 응. 아, 한번... 한 마리 정도는 잡아보고 싶은데 예 추억을 생각하면 저기 누구? 저 누구야? 벌써 사 민규 자네. 형 <웃음> 보은이도 자는데?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한 마리 잡아야 돼 그래야지 감동이 <웃음> <계속> 나오지 이거. 왜 <웃음> 이렇게 어, 그러니까 높이 있는 거야? 저 높이 있는 잠자리 보여? 어. 형 점프해서 한번 해봐. 내가. <웃음> 야 내가 잡힐 것 같은데 이러다? 장태노 피티기 윤정한. 개 씨. 여기 걸렸어. <웃음> 야. 할수 있겠어? 어? 어? 어? <웃음> 야, 우리 거의 바보인데? <웃음> 아, 정말 잡고 싶은데. 호시야, 어? 마지막 광고 해 쓰자. 오케이. 너가 나무를 하는 거야. 알겠어. 손 손가락을 하나 들어. 그래지 거기 앉으니까. 나 30분 뒤에 올게. 어. 그렇게 하고 있어. 오면소리질러나불러 응. 야, 예, 진짜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 <웃음> 어떻게? 어떻게? 야, 래 야, 반대로 야, 쟤 봐봐. 애기야. 아 어떻게? 아,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고어거이 빨리 거고 빨리 거이 <웃음> 어, 진짜 너무 좋다, 야, 쟤보다. 나 이거, 이이 <웃음> <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이거하자. 이것도 있다. 어 좋다. 이거하자. 와! 우와. 대박이다. 아하.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엣지 있게 잡을게. <웃음>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웃음> 엣지 없는데? 미안. <웃음> 잠시만! 잠시만! 야, 아프겠다, 형. 어, 괜찮아? 형 뭐? 어, 어, 어 소리가 제대로 났거든 <웃음> 너무 둔탁했는데? 형, 어. 재미, 뽑았어, 재미. 어, 재미, 재미 뽑았어, 재미 재미 뽑았어, 재미 아, 다행이다, 뽑아주네 아, 형이 <웃음> 살렸다, <웃음> 형이 살렸다 이게 소 T TTT, TTT. 오, 이거 썸네 어, TTT 어, 썸네 네. <웃음> <웃음> 정확히 맞어 <맞습니다>. 아! 썸네 <웃음> <웃음> 여러분, 다들 재밌으신가요? 아, 네! 재밌어요! <웃음> 아,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웃음> 야, 이. 야, 이 씨, 이거 뭐라고 재밌죠? 재밌다. 야, 씨.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재밌어. 오... 어릴 때였으면 우리가 그때는 또 순발력이 더 빠르지. 그니까. 아, 네. 그, 그, 그, <웃음> 그때였으면 진짜. 아. 없이도 잡았는데. 근데. 그치. 날라다니는 거나 진짜 손을 이렇게 탁잡는다 이렇게 탁, 다, 이렇게 탁, 그냥. 잠자리 찾고 있어봐. 나는 좀 잠자리 찾고 있을게. 오, 어? <웃음> 야! 나도 걔네 보고 있었어 아니, 아니... 야, 이거 어! 진짜... 아 야, 야, 야, 잡아! 어? 야, 야! 아, 어! 어! 아, 야, 아, 근데 짝짓기 하고 있어! 씨. 미안해! <웃음> 짝짓기 하고 있대 짝짓기 하면 살짝 놔줄까? 아, 놔줘, 놔줘, 놔줘 그래, 그래. 미안하다 어... 아닌데? 뭐야? 잡았는데, 놔줬어 와, 와,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잡았어? 어 우와,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오, 아 내가 돌려잡게 잡았다 잡았다 뭐. <웃음> 돌려잡게 <웃음> 형이 뒤돌치기 하면서 뒤돌치기 하려고 했나 봐 뭐. 어, 안녕 어, 사라지 사라지 어. 오케이 야 이제 나갈 수 있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웃음> 야 이제 방송 나간다 어. 야이 야, 씨. 야씨 우리가 이거 잡으려고 이거 야 진짜 한개 없어 여기 어, 있어 어? 어? 어, 어 호시야 어, 너한개 잘해 어, 어. 호시야 끄어 어. <웃음> 어? 아니 야 우리 진짜 무슨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여기 동료비지엠 좀 깔아주세요 야,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활발히 논다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나도 같이 놀텐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나랑 보드게임 할래 형? 이거 한번 읽어보자 게임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지 않냐?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간단히 앉아서 할수 있는 게임 없나? 약, 약, 약, 약. Oh no. 아하하하. <웃음> 하 이거 언제 끝날까? 팀도 나 이거. 핀도다, 이거. <웃음> 아 이거. <웃음> <웃음> 귀여워 애 그... <웃음> <웃음> 어떻게 저렇게 놀지? 어, 신났어, 신났어. 진짜, 진짜 잘 만나 봐. 무지랑 건우이 저거 하고 있는 것도 볼게. <웃음> 힘든데도 계속 하잖아. <웃음> 음. 우와 살렸어 살렸어. 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준이 아. 아. <웃음> 너무 좋아하는데. 가자 가자 부집해, 아 빨리! 온도 다 풀었지? 오늘 진짜 <웃음> <웃음> 제일 인상적인 건 잠자리다 <웃음> 오늘 너의 그거는 잠자리구나, 포인트는 아, 어, 우너 잠자리한테도 느꼈지? 세상은 다두 <목소리> 얼굴의.. 믿을농 없다 믿을농 없다 <목소리> 잡았어 어 근데 야 뭐야 야, 야 빨리 풀어줘 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난다 어 나, 나 연기였네 아니 <목소리> 저자식 연기를 잘해 얘가 내봤을 게는 좀 약간 잡혀보내야 아. <목소리> 잡혀보니까 얘가 죽은 척도 한 거지 잠자리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깐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그렇지 are you? 묵지. 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 o 네 are you? h a 독서 중팀 명, 팀명정 a 주세요 저기 네트워크 러브 네트워크 네트워크 여기 u How are y 기 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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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그러니까. 어, 그쪽니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트 e t 에서 오셨어요? e t s talk. Let's talk. l e 네트 talk. Let's talk. Let's talk. Let's talk. Let's talk. Let's talk. Let's t a l 지 남자리 약간 아쉬우니까 한번더남자리를 어, 어. 잡을까? 어. 혹시, 혹시 있으면 벌써 잡았어? 잡았고요, 비다인가이야오오 오! 어? 예! 어, 어, 어! 디 있어요? 어, 여다여다 잡았어, 오시 잡았어. <웃음> 못 오, 나, 이, 이, 이, 이, 이, 이, 갔다 이, 어오 이, 오 이, 이, 어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 쳐봤다. 쳐봤다. 예. 근데 멧뚝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한테 살짝만 열어봐. 아야! 아야! 아야! 어떻게 뚜껑 들어갔어? 오씨. 뚜껑 뚜껑 이렇게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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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도 현재도. 간다. 예, 오. 아아아아아아아일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지금 어디서 굴러오더니 쏙날수 <웃음> 없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저기 너무 강력하다. 정신 네 <웃음> 범명을 <웃음> 적소왕좋아사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새 u l t i m 들어 뭐야? 캐럿 야 어! 잠깐만 캐럿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사실 아는 게 잠깐 지금 우리 두 밖에 어... 없는 보지 이걸 뭔가를 얻어내야 이제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것인가? 최진이 <웃음>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찾으에 해보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유롭게 눈다오는뭔가 찾아와야 되는거 아닐까? <웃음> 일단 우리 교관을 찾아볼 자있어형 근데 내가 진짜 이가마킹이 뭔지 알아? 뭐야? 이런 거 있잖아. 다이아몬드 이런 거. 음. 분명 그 근처에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아니면 이게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빨리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경쟁인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네. 감독님! 보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저 저녁 뭐? 아, 저녁에, 저녁에? 보석이 숨겨져 있어요? 어, 아 그럼 저희 지금은 그냥 놀아도 되는 거예요? 맞죠? 깜짝 <웃음> 아, 놀랐네. 저거 보고. 네, 메뚜기도 잡고 아직 잠자리를 놓쳐가지고 잠자리에 타까 속았잖아.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잡았어, 잡았어. 마지막 야. 잠자리까지 죽은 척하다 또. 또 죽은 척해? 이 자식. 아! 안에 갑자기 이자 때려 이래부 어, 어, 됐지 됐다. 오오오, 저 저거 뭐야? 저 뭐야? 이걸로 잡아봅시다. 그래야지, 늘 넣을 때가 이걸로, 이걸로. 될수 있어 메뚜기? 튀어나와 어! 어! 어! 어! <웃음> 다 잡았다 오케이 곤충 채집 끝! 빨리요, 끝! <웃음> <맞아>. 아 뿌듯하다 <웃음> 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어, 다 형이 잡는거아아 그래? 말나어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어, 오늘 잡고 싶은 거다 잡았어 이영주 짱이야 메뚜기도 잡고 나비도 잡아 <웃음> 아 재미났다 아 정원이 형 진짜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옷이 민규 형잘 잤어? 어? 잘 잤어? 어. 진짜 꿀잠자더라 너무 좋아 음. 밥 먹으러 갈때 풀어주자 야 메뚜기 너무 무서워서 잡는데 와 움직여 관찰해 저렇게 생긴 게 메뚜기야 야 나비한테 시비 걸리고 는 같은데? 아, 메뚜기가 지금 나비한테 지금 약간 지금 메뚜기는 나가... 오 메뚜가! 왜왜왜 네, 네, 네, 네, 네. 메뚜기 점프했어! 어 메뚜기 점프했어 어, <웃음> 위에 있어? 어 위에 <웃음> 있어 뚜껑 열어줄까? 아니아냐 도겸아? 아니, 아니, 진짜 안돼 진짜 왜왜 <웃음> 뭐가 또 진짜 안돼? 메뚜기가 뭐 한다고 메뚜기 진짜 싫어 야호! 먹자! 와 언제 와 대박! 우와 뭐야 뭐야 야왜 뭐야 이거 와이 마카롱 오, 와 마카롱 오, 너무 귀여운데 오. 이거 진짜 힐링인데 이거 어떻게 이야이영상이 엄청 귀중해 영상이 야 영상이. 아, 영상이야 가운데 운데 와. 와! 뭐야? 이거, 이거 하나 집어 뭐야? 집어 아, 아, 아, 그런 거야! 아, 뭐 몰라, 몰라,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웃음> 왜 우리 이렇게 살아? <웃음> 왜? 졌다뺏어요오늘 배서요. 쪼다 오늘의 콘셉다 아무것도 없다 했으면서 역시 <웃음> 뭐가 있었어 지금 마카롱 너무 맛있어 g 기 t 좋다. e top. I'm going to get the 너 o 너 I'm going to get the top. I'm going to get the t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아, 네, 좋아요. 일아요 가자 야 이거 뭐 이거 뭐야? 까 이거 뭐이 이거 이거 뭐야? 이이이거